안녕하세요! 오늘은 GS25의 매콤순살꼬치하고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먹었던 이 닭꼬치인데요. 그리고 핵불닭소스를 준비했고요. 오늘 마실 음료수는 스프라이트예요. 먼저 이 편의점 닭꼬치는요. 이름이 매콤순살꼬치예요. 하나에 2,500원 정도 했고요. 총 3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 닭꼬치는 제가 진짜 어릴 때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었단 말이죠 이 닭꼬치가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닭꼬치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릴 때도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는데 이 닭꼬치의 가격은 2000원이에요 2000원짜리 닭꼬치도 있었고 3000원짜리 닭꼬치도 있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요새 먹기가 잘 힘든 음식인데요 그래서 정말 닭꼬치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파는 닭꼬치는 계산대 옆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전자레인지로 1분정도 돌렸더니 따뜻해졌어요 먼저 어릴때 자주 먹었던 닭꼬치를 한입만 베어 먹어볼게요 와 진짜 어릴 때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던 닭꼬치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에 비해서 양념이 많이 줄어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 추억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편의점에 닭꼬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편의점 닭꼬치는 순살 꼬치가 있고 이렇게 매운 꼬치가 있는데요 제가 순살 꼬치는 예전에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매운맛 꼬치는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매콤하면서 진짜 맛있네요 저는 짭짤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좀 많이 짭짤하진 않은 편이고 좀 매운 편이에요 그래서 매운 거를 잘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드시기에는 많이 매우실 수도 있어요 다시 닭꼬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진짜 어릴 때 그런 추억의 맛 있잖아요. 막 새우새우 새우 느껴져요. 정말 닭꼬치를 먹을 때는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편의점 닭꼬치를 먹어볼게요 완전 바삭바삭해요 어릴때 먹었던 닭꼬치는 양념의 맛이 많이 안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편의점 닭꼬치는 대에 간이 안돼있잖아요 매운맛에 간이 돼있지만 간이 안돼 있는 닭꼬치는 소금 같은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, 전체적으로 MSG를 뿌려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. 정말 매콤한 이 꼬치는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이 소금도 안 뿌려도 되고 뭐 머스타드 소스도 안 뿌려도 되고 괜찮은 맛이에요 이 어릴 때 먹었던 닭꼬치가 우리의 추억을 새록새록 도는 느낌이라면 이 편의점 닭꼬치는 신세대의 느낌이 많이 나는 닭꼬치예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이 편의점 닭꼬치를 많이 접하게 되겠지만 이 닭꼬치는 시장에 가야지만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릴 때 먹었던 닭꼬치가 오랜만에 먹었던지라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닭꼬치를 먹어 볼 건데요. 그냥 먹으면 재미 없잖아요. 역시 핵 불닭 소스를 뿌려 먹을 거예요. 원래 매콤했던 꼬치에 핵불닭소스를 뿌리니까 더 매콤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옛날 닭꼬치와 편의점 닭꼬치를 비교해보면서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었던 평소의 닭꼬치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요 하면 먹을 수 있는 닭꼬치잖아요 바삭바삭하고 매콤하고 꽤 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땀이 엄청 많이 났네요. 오늘은 편의점 닭꼬치와 일반 닭꼬치를 비교해서 먹어봤는데요 편의점 닭꼬치는 어디서든 편하게 구할 수 있어서 맛있었고요 일반 닭꼬치는 오랜만에 추억이 새록새록 느끼는 닭꼬치였어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